Mm-hmm. <laughs> 제가 택시입니까? 면차움직일때 돌아다니지 마세요 universe, Reagan, 어 어머니 앉을 때 쪽에서 어머니 안 앉을 쪽에서 그 반대쪽으로 앉으세요 저쪽 뒤쪽으로 그까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얼굴을 봤는데 네.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어머니 빨간색 옷보고 네. 내일하고 얘기하려고 아예다으로버렸나올까 네. 아, 아, 여기가 얘기해에요 아, 일행이에요? 네아예 네. 알겠어요 자체크머니옷 입은 사람 무조건 거기서 매진다고 하나 보실게요 네 아니 오늘같이 막 기억나면 기사들 예민하니까 막 그런 것도 딱 하면 안 돼요 이. c o m